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펀하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빠빠 자 오늘의 3대 운동 게스트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너무 떨려서 지금 말을 다 듣는데 바로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벅이 아니고요 우리 햄벅 형이십니다 I love you, horse king Okay, king, horse king, h o okay.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 여, 어, 전직 여, 영화 배우 박효준이었고요. 예, 현직은 지금 유튜브 버거형으로 지금 활동 중인 버거형입니다. 오우야. 아 어, 좋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 어, 아니 근데 아, 이거 들고 계신 거 뭐예요? 이건 이제 전 세계 어, 오목 챔피언. <웃음> <웃음> 메달이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기. 공기놀이, 어. 네? 공기놀이. 공기놀이, 공기놀이에서, 아니, 공기놀이? 네, 공기놀이에서 받았던 챔피언. 이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네. 준비한 성대모사가 있거든요. 어, 아, 한번 볼수 있을까요? 그 말초 거리 장사에서아 해야죠, 그럼.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진 새끼 누구야? 나 우리반 아니야, 이 새끼들아. 어? 나가. 나가. 아, 빨 빨리 안 나? 와씨내 가슴을 살려줘라 좀. 마구라고, 응? 새끼야. 구자. <웃음> <웃음> 아이 개새끼야! 지금 이거 나한테 던진 새끼 누구야? 나와 팝팝팝! 빨리 안 나와? 야 네. 야! 야이 새끼야 그 우리 반 아니야 임마 어? 응? 야나 가만 보면 살려줘라 아씨 어? 어? 어? 어? 쟤 계속 껴. 쟤 그렇게 삼대? 옥상도다 봐. 와! 어! 언볼해 봐. 아, 연기 3대는 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연기 3대가 만약에 5 0 0이라 쳤을 때 정말 우리 마랑님한테 500점 드리고 싶어요. <웃음> 정말 영화 관계자 여러분들. 얘 그냥 이렇게 썼으면 안 됩니다. <웃음>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 영화 관계자 여러분들 얘좀 갖다 쓰세요 지금 얘 이거 쇠딱 만들다가 힘들어 죽겠어요 한번 갖다 쓰세요 진짜 어 근데 연기 너무 잘해요 집중력도 되게 좋고 아,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음, 네. 어,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버거형을 맡은 우리 버거형의 네. 유튜버 버거형의 3대 추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응 응, 구독 자 이제 드디어 벤치프레스를 진행할 건데요 근데 형님 그 체급을 저희가 이제 나눴어요 네. 헤비급에서 이제 다른 분들은 경쟁하셔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아 헤비급 첫 번째 계시더라고 네, 네, 네. 몇 정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100kg까지는 한요 아, 100kg?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kg 음. 드신다니까 제가 60kg부터 진행할게요 아 좋습니다 어, 잘 드시는데? 힘좋으신데자 내렸다가 자 업! 와! 오, 근데 진짜 놀랬어요. 형님 와, 되게 안전적으로 벤츠 프레스 하신다? 좀 빨리 끝내자, 차영줄 근데 20kg 증량인데 괜찮으시겠죠, 형님? 예, 예. 바로 80kg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음, 예. 자, 하나, 둘, 셋. 오, 근데 오, 너무 야, 힘이 세신데? 업! 어? 와 대박이야! 아, 아니요, 아니요. 바로 100kg 갈까요 아니면 90kg 갈까요? 아, 천천히 들어가는 건 어때요? 자, 90kg 도전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자,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럼, 바고 바로. 아! 아! 오케이. 알죠? 아. 아. 자, 아니 아. 형님, 얼굴색이 많이 변하셨는데? 아니 아니 원래 안색이 안 좋아. 여기서 더 올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 그냥 가시겠어요? 아. 이제 올립시다. 오형님1 어, 0 0 k g 도전입니다 하나 둘셋하있어요 <목소리> 충분해요 충분해 야내려 내리자 어르신이같아올려물 올려봐 러자야 진짜 봐봐 와봐 와, 어야 봐봐 왜 이거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눈 떠서 깜짝 놀랐어 이야 <웃음> 달뻔했어 진짜 로야 달뻔했어 아유 달뻔했어 아유. <웃음> 일단은 네. 90kg인데 네. 뭐 목표 는못 채웠어요 이게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운동을 좀 꾸준히 안 했더니 몸에 근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데드리프트 하러 갈게요. 어우야 oh 렛츠고. Yeah, 버거 형님의 데드리프트 측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도는 40km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와 가벼웠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정말 솜털 같았고요. 어, 왕이가 아, 예. 저를 봤을 때이 정도는 그래도 다음 도전으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만 깨워 주네요 네, 천천히 올려서 한40 아니 60키로를 가보는 게 어떨까? 지금 40키로 도전했거든요. 가시죠. 아, 60키로 없습니다. 이차 시도 60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야, 왕아, 네. 골반이 왜가지럽지 근데 아까. <웃음> 아까 내가 너무 세게 들었나? 그강한지러오세요 네. 자, <웃음> 그냥 올리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진짜 도전입니다. 도전! 어! <웃음> 자, 어, 브라더, 혹시 더 껴줄 수 있나요? 네. 아, 어, 제 여기서, 네. 여기서는 저희가 네. 10kg씩 늘릴게요. <웃음> 아, 사실, 어. 저의 허리 힘을 음... 보고 네. 많은 여성분들이 혹시 저한테 매일이 올까 봐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채널의 여성 비율이 몇 퍼센트죠? 4%입니다 알겠습니다 70kg 준비할게요 준비되셨으면 어! Ouais! 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오오오오오오 자, 우리 버거 형의 도전은 어디까지일 것인가 데드리프트 8 0 k g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음, 음, 음, 음. 어? 어, 둘다. 있다 음, 음, 음, 음. <웃음> 아, 잠깐만 네. 나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네. 나좀 긁어줘, 진짜. <웃음> 와, T.I.가 <아이피아이 웃음> 골반 너무 간지러워, 서 그래. 진짜. <웃음> 아니, 여기? 야, 왜 골반이 간지럽지? 아, 여기. 근데 동은안 하셨어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예 안 했지. 어. 네. 형, 팬티 보여? 형 <웃음> i <웃음> 노력하다. 노력하다. 자, 형, 노력하는 사람이야, 노력하다. 저희 스쿼트 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마지막 운동 스쿼트에 도달했습니다. 아. <웃음> 어 근데 정말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쿼트는 예. 하체, 남자의 힘, 어, 자신 있습니다 아, 근데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어, 제가 어, 스쿼트라는 운동이 예. 제 전립선이 그렇게 <웃음> 날쌔하진 않거든요? 예, 그 손을 이렇게 <웃음> 아니, <웃음> 그렇게 아니, 하지 말아주고 하여튼 여기 전립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웃음> 전립선이 좋지 않는데 50kg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더더 엉덩이나 t 쳐줘야 돼. c 쳐주고 있어요 e a d i 하고 있어요 어, 어. 좋아요 자업고 I'm 아미 i 아 g to 밀어 미 i 미 going to say, I'm going to 세요 y I'm going 올라오세요 I'm g o 오세요 to say, i 이 g o i 전 g to s 이 y I'm going to say, I'm going 을 o say, I'm going to s a 봤는데 벤치프레스 90에 a y I'm going to say, I'm going t 치면 210kg 진짜? 그래서 아까 그 경량급 친구 1등 하신 분이 219kg에 딱 5kg 남았거든요 그러면 은 어, 어. 어. 10kg 더해서 60kg로 마지막 도전? 어, 그렇게 합시다 자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도전입니다 어. 내려가세요 아.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 골반 더 넣어야 돼. 형. 아, 와 봐. 형똑나와 그렇다. 아,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서 마지막 힘입니다. 자. 업! 올리세요. 어, 올려! 아, 뭐 아, 올려. 올려. 아! 올려!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자! 우! 아! 오! 우리 박호영 님이 스쿼트 60kg 성공해 따라 최종 기록 220kg. 경력금 선수들을 제치면서 비공식 1입니다매달 메달 하 갖고 메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션, 오션, 오우야. 자, 제가 직접 걸어드릴게요. 정말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찌했든 3대 기록 220kg 1등입니다. 소장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유, 오늘 네. 진짜. 우리 왕이랑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네. 아까 멤버들 이렇게 나눠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서 오늘 좀 편안하게 했습니다. 혹시 아. 불편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네. 어, 편하게 또형동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버거 형님 지금 유튜브 버거 형이죠? 네 버거 네, 형입니다 버거 형 지금 이제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아, 좀 오래 됐어 1년 좀 넘으셨다고 1년 한 3년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노력하고 계신 분이니까 네.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다주시고 네. 자 이렇게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예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저희가 미뤘거든요 되게 많이 미뤘는데도 불구하고 촬영 이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거용TV의 버거.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바. 어우,